담당자입니다. 공장 운영 및 추도제 준비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차기 산타 대상자는 기존의 52번째 산타가 추천한 인물과 함께 외부 지원자들의 서류를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니만큼 시간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기 산타 예상 부임 일자는 12월 27일 경으로 보고 있으니 그 전까지는 요정들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예바랍니다 추천, 그래가 그러니까 추천과 지원, 외부 지원자 그 추천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설로기가 희망을 버렸을 텐데 이건 제가 떨어지기 전인 것 같네요, 그쵸? 네, 12월 14일이니까 와, 아니, 어? 아니, 잠깐 14일이면 내가 떨어지고 난 다음 아닌가? 그치, 떨어지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에잉 아 이제 떨어지기 전이지 어. 하루하루하루니까 그죠 전인 것 같네 산타말 우리는... 52번지입니다 먼저 이런 일로 보고서를 올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올해는 산타님의 갑작스러운 타계 그리고 공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작업 일수가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주신다면 최대한 마감일에 맞추어 물량 공급 원활화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내가 21일 날온인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윗선에서는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하나 이야기한 대로 최대한 물량 공급 정상화에 힘써달라는 의견 전하셨음을 알립니다. 헉. 중요한 건 물량 공급이라 이거네. 그죠?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바쁘신 와중에 계속 신경 쓰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차기 산타님께서 27일에 새로 부임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산타님의 부재로 인해 별의 정수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요정들의 정수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산타님 부임 전에 별의 정수 추가분을 공급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급박한 상황이니만큼 긍정적인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설로에도 정수 없었나 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산타시부입니다. 해당 건은 상부에 보고되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최종 결제를 기다리기까지 정수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웃음> 현장가동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대극혐인데 이게 24일 날이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물량만 제대로 나오면 끝이라는 거야? 들어가 봅시다. 아이, 아, 결계 인가? 여기가 집무실인가? 본데 산타 집무실 그죠? 아 그러면 우리 저쪽부터 갔다 오자. 어, 왜냐면 그냥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어야지. 응. 뭐 화장실인가? 화장실이 맞나 본데? 와 여기는 이렇게 칸 나눠져 있네 <웃음> 와 공장에서는 문도 없드만 그죠? 어? 와 층고 존나 높네 어? 아 높다 높아 어?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하긴 똥간에 뭐가 있었어 아이, 아이, 치. 진짜 씨. 결계 오지구요. 야, 뭐야, 이거 다? 응? 응? 이건 뭐야? 뭐야? 변기? 야 아주 그냥 호화판으로 사셨네? 어? 본인 집무실만 존나 넓은 꼬라지 보소? 어? 이제 개.. 존나 극혐이죠? 어.. 어? <웃음> 여러분 그거 도서관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집무실.. 그때 왜 아픈 친구 아픈 요정이 내 집무실로 따라오려면 이래서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그 올라갔던 개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뻘하는 곳에 인형이? 인테리어랑 하나도 안 맞는데? 이런 디자인의 인형이? 인형이 아닌 것 같죠? 없네 그죠 하... 진짜 존나 진짜 개소름이네 어? 미친건가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지무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또 하... 음침하게 또 어, 산타만의 방식이죠 설로기가 배워온 산타의 방식 그죠 그, 애초에, 산타, 그, 정수 존나 많은 방에도, 어? 그래도 저런, 저런 입고 있었잖아. 그 설록이 산타한테 배웠네. 그죠? 응? 어? 마을, 지도 있고? 어, 책이, 어? 장의 연구일지 4페이지! 이 어, 찢어서! 그, 팽이랑, 어? 저기 중에 그때 찍힌 거 있었잖아. 어? 박성어트 이력서? 어, 왠지 킹리적 가심으로다가이 이력서 설록일것 같은데? 어? 루돌프네? 수돌프. 별무리 요정 수색 업무를 열심히 해 아하... 루돌프랑 같이 별무리 요정들을 잡아왔구나? 그래서 외근 나갔다는 게 요정을 더 데리고 오려고 그랬던 건가 봐요. <웃음> 와... 아니 근데... XXX, 루돌프는 XXX 진짜 경력도 없고 항력도 없는데 근데 루돌프 죽었다는 거 보니까 루돌프가 여기서 일을 하긴 했었나봐요? 그죠? 어? 학력도 없고 진짜 가진 거조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일했던 거네? 찢어진 연구일지 네 번째 금지된 구역인 산에 올랐다 밤에 산에 올라가니 너무 무서워서 어얻어서 무섭다 산에 다 오르고 나니 이상하게 손에 닿았다 이게 뭘까? 어? 장기가 산에 오르는 길을 알고 있나 보다 연구할 게 생겨났다 이게 끝이네요 작업일지. 아소금이 크레파스네. 그죠? 소금이 크레파스인가 본데? 어. 기계에 자꾸 눈코입을 그리거나 인형눈을 붙이는 요정 검거. 소금이 크레파스 파스 일주일 압수함. 이거 누가 쓴 거야? 아 이거 산타가 쓴 거구나. 일지니까 그죠? 작업일지니까. 불 켜입니다. 장애 연구 일지 7페이지. 소름이네 존나 움츠만해 추출한 샘플을 분석기에 넣고 돌렸다. 성분은 유리. 왜 유리가 나왔을까? 유리가 우리 마을을 왜 덮고 있을까? 실수로 병에 정수를 엎었는데 정수가 산화되어 찌꺼기만 남았다. 그래 이거는 저번에 들었어 장이한테 그쵸? 연구일지를 가져가도 그 연구를 했던 장이의 머릿속엔 그게 남잖아 어? 기억 못할거라고 생각했나봐? 작업일지 1 포장부 세우장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 발생 신속히 이물질 제거 후 공장 재가동하였음 병동으로 이상, 이송 포장부 자격요건 재검토 필요 말려 들어가서 이물질이 태엽이었나? 작업 일지 2 선물 상자 하나에 장난감 두 개씩 넣어지는 현상 발견. 포장부 빼용이 가끔 작업 중 작업 중 조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 대응책 필요. 대응책? 뭘로 대응할 건데? 아, <놀람> 어? 뭘로 대응하실 건지? 왜? 이게 뭐야? 트로피 아, 여기가 산타 문인가? 여기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없는 것 같고. 나도 음치한또 통로를 들어가 봅시다. 어, 뭐야? 어,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야? 유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바깥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응? 여기 어디야? 근데 길이 나 있으니까 길이 나 있는 대로 가봅시다. 어. 뭐냐, 이거? 응? 이게 뭐야? 여기는 과일크림 축제빵? 뭐야 이거? 밀 기타랑 뭐야 이거 다? 일반 집인거 같은데? 그쵸? 응? 일반 가정집 같은데? 산타 집인가? 산타 외부에서 사는 집인가 봐 XX년 7월 21일 그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코다린인지 코랭인지 하는 놈은 머리가 좀 비상한 것 같다. 요정이 저렇게 쓸모없이 똑똑하면 나중에 설치고 다닐까좀 걱정인데. 마을 요정 놈들 중에 코랭이랑 친한 게 누구더라? 같이 포장버에서 일하는 게 우장이인가? 빼용이보단 걔랑 더 친해 보이던데 걔 시켜서 코랭이 놈 머리 못 굴리게 시켜야겠다. 보너스 주면 대충 말, 말, 말 듣겠지? <웃음> 진짜 어이가 <이거> 존나 <웃음> <좀 나오네>. 없네. <웃음> 산타 집 맞네요. 그죠? 산타가 계속 저 마을에 있는 게 아닌 게 여기에 집이 있어서 그랬네. 그죠? 5월 2일 접수부에서 좀 특이한 내용의 편지가 접수되었다며 전달해 주었다. 별무리 마을에 사는 무슨 팽이인지 팽인지 하는 요정놈의 편지였는데 자기도 산타님처럼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나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요정들이 계속 말에 토를 다는데 이놈들 업무 태도를 트집잡아서 별의 정수를 계속 감봉시켜야겠다. 요정 따위가 자꾸 뭐가 불편하다는 이 요정이 요정다워야지. 이번 주부터 별의 정수를 줄이면 내 계산대로라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아무 말못한 요정이 될 거다. 키새 요정이야 구하면 그만이지. 그러게 불평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 요정답게 고분고분하고 조신하게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요정 대체품이 많은데.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 팽이라는 요정놈을 찾아가 봐야겠다. 아마 잘 구슬리면 말잘 듣고 일 잘하는 참한 요정이 될지도 모르지. 잠시만 <놀람> 세기 이건 꼭 가지고 간다. <놀람> 어? 아우 빡쳐. 기껏 일 시켜놨더니 기타 쪼가리를 들려줘? 포장실에서 하나는 기타 치고 하나는 노래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났네. 포장부 기계를 좀 손봐 놔야겠다. What? 우장이가 다친 게 새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우장이한테 돈 줘서 코랭이 뭐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우장이가 어 그걸로 그 돈으로 기타를 사줬나봐 근데 그러고 놀다가 이제 사고가 난거지 그래서 코랭이 기억에는 그게 기억이 좋지 못한 기억인건가봐요 그쵸? 그 기계에 왜 우장이가 말려 들어간거야? 개빡쳐 우장이놈은 손재주가 나쁘지 않아서 인형 만들기 좀 아까우니 주점으로 보내고 코랭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아나 천재인 듯? 우장이놈 일하는 주점에 도박기계랑 맥주 넣어놓고 코랭이나 줘야겠다. 네가 멍청한 짓을 해서 우장이가 다쳤으니 어떡하냐 했더니 좀 패닉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다 술이랑 도박까지 하면 다른데 머리 불릴 여유 없겠지? 우장이는 주점에서 일하는 대신 정수 빡빡하게 주고 있으니 정수 개수 맞춰주는 걸로 꼬시면 될 듯. 아... 어... 진짜, 아, 진짜 오지고 지리네요, 그죠? 예. 네. 아, 정말, 뒤집어 놓으셨다, 어, 미친 산타새끼, 응, 마을을 뒤집어 놓으셨다, 응, 진짜 마을을 뒤집어 놨죠? 응. TV에도 있고, 뭐냐, 이거 뭘쳐먹다가 아유, 어? 이게 집에서 뭐쳐먹고 이러니까 배가 쳐 나오지, 어? 어? 돼지 새끼, 어, 이거 필요 없어, 이제. 그니까 러 그렇게 개 처먹으니까 배돼지가 쳐 나와서 지방 어쩌고 저쩌고 병에 걸리지, 어? 뭐야, 이건? 우장이가 시킨 일 잘하고 있다. 내가 남긴 쪽지는 잘 숨겨놨겠지? 응? 어? 그 오두막에서 감시한 게 우장이었나? 소금이랑 장이 이용해서 이간질 좀 했더니 홀랑 속아서 지들끼리 갈라선 걸 보니 재밌어 죽겠다. 똑똑해 보였는데 사실 존나 멍청하네. 정들었던 루돌프 놈이 복무기간 만료로 떠났고, 오늘 새로운 놈들이 발령받아왔다. 귀찮게 인수인계하려니 귀찮음. 대충 산타마을에도 설명해주고 연습삼아 툰드라에 가서 별무리 요정이 맺힌 물방울 찾는 법을 알려줬다. 그냥 물방울 찾기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별무리 요정들이랑 마주칠 뻔했다. 우리 그림자만 슬쩍 본것 같은데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꼴이 좀 웃기긴 했다. 일만 아니었으면 가지고 놀아도 재밌을 텐데. 암튼 새 루돌프들은 이제 막 온놈들이라 그런지 빠릿빠릿 하긴 했다. 다음에 눈치 봐서 출장 간다고 하고 신고식으로 좋은 데좀 데려가야지. 그리고 25일? 엥? 드디어 1년만에 지긋지긋한 마을의서방이다 산타지부에 물량 보내놓고 로돌프 놈들이랑 바로 공항으로 갔다. 올해는 하와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아주 따뜻하고 좋았다. 돌아오기 존나 싫었음. 장이와 소고미는 아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인간 세상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다. 처음에는 대충 둘러댔는데 날이 갈수록 질문이 많아져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 같은 작은 요정들은 인간 세상에 가면 아주 위험하다고 너희 힘으로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사색이 된 얼굴이 아주 볼만했다 다음에 자세한 건더 말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다시는 물어보지 못하게 단단히 겁을 줘야겠다 성가신 놈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죠? 닌텐도도 있네, 미친 새끼. 어 죽어, 응. 어, 이미 죽었지만 이제 뭐더 없는 것 같죠? 아 어, 여기도 다봤고 없는 것 같은데 다 찾아본 것 같죠 <웃음> 루돌프랑 이라면서 손록 대가리 헌팅 트로피 갖다 쳐놓는 거 무슨 응? 훔치고 응. 뒤에 뭐가 있진 않겠지? 가져가면 안되나요? 에? 도끼 가져가면 안되나요? 나 어쨌든 산타는 뒤졌네요 그죠? 개극혐이네 완전 진짜 극혐이다 올라갔고 <웃음> 나이네 그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어? 어...어떡하지? 어, 어, 어, <웃음> 아.. <웃음> <웃음> 그거 참... <웃음> 어? 아 참... 나온... 어... <웃음> 이거 들고 하면 좀 괜찮은가? Nope.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Nope. 어? nope.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Nope.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옳지? 이름표. 뭔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 설계도가 있네요? 그죠? 설계도가 있네? 아하. 네. 스노우글로브네요. 잉크가 번져서 내용 알아볼 수가 없다. 뭔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고? 루돌프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 <웃음> 지랄 진짜 지랄이다 진짜 뭔가 있을텐데 뭔가 이건 진짜 다시 봐도 소름 와 근데 애들 말안 듣는 애들 이렇게 인형만 들어놓고 여기 이렇게 막 장식해 놓은 거네. 진짜 소름 소름 씨문 그냥 열어둡시다. <목소리> 씨. 개극혐인데? 아, 비켜 비켜. 열게 아, 오지네. 공장 안에 있어? 응? 나는 견학 왔지 뒷무실 열쇠 없어졌던데 너가 훔쳐갔어?